이것의 기원에 대해서 혹자는 삼국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남북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다시 남북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었던 그것 중심이냐 또는 주변이냐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 조선시대를 예로 들면 도성인 한양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이라고 봤습니다. 대신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와 같은 지방은 원방, 원토, 멀리 있는 곳이라고 하여서 주변부로 여겼죠. 그래서 정치 일을 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북 지역인 평안도를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오늘의 주제는 지역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함의 지역감정이라는 표현으로 더 익숙하고 선거 철이되면더 자주 듣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기독교인들은 모두 한가족,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도 지역감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의 수도는 서울이죠 주변부였던 서북지방, 평안도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차별을 받게 되고 홍경래 난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변방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대청무역으로 인한 상업의 발달, 토착자본이 형성이 되고 지역이 번성하죠. 서구의 신문물이었던 기독교가 유입이 되고 사림의 부재에 따른 상대적 수평문화로 지역문화가 더욱더 단합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서북세력의 어버이라 불리는 안창호가 있고 국내에서는 맏형격인 조만식이 있었죠. 이들은 흥사단과 수양동우회 물산장려운동 등으로 조직화가 되고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선의 중심이자 기호세력의 활동지였고 중앙정치 무대였던 서울, 경기, 충청은 대미 외교를 중시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신흥우의 흥업구락부 이승만의 동지회가 연결이 되죠. 서북세력과 기호세력 모두 국내에서의 자기세력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인 YMCA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YMCA 미국 간사 본국 소환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각각 이광수와 신승우가 중심이 되어 충돌하게 되죠. 이 문제로 한국에 파견됐던 YMCA 국제위원회 조사단이 미국에 보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싸움은 과거 500년 동안 관서와 관북 사람들이 중앙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아온 데 대한 반발이며 이것은 곧 남북 감정의 대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상하 임시정부 이야기를 해볼까요 1919년 3일운동을 계기로 국내외 모든 독립운동 대표자들이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상하의 임시정부 대한국민회의 한성정부가 통합하게 되죠 9월 임시정부 정부 개정안 결의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 그리고 노동국 총판의 안창호를 임명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위한 구심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승만은 기호 세력으로서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고 안창호는 서북 세력으로서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죠. 연해주에 기반을 둔 대한국민회의 이동휘는 무력 독립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임정출범 이후 5년 동안 외교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게 되고 구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죠. 상해에 거주하는 임정관계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쌓이게 되고 업무태만 사실 날조, 정부위신 추락, 민심혼란 야기 행정과 국고수입방해 독립운동자금 사비화,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 등의 이유로 1924년 9월에 서북파 개통이 중심이 되어서 1925년 3월 13일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게 되고 18일에 심판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고 23일에 통과하게 되죠. 불과 10일 만에 탄핵으로 파면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초기에 조선에 오셨던 서양 선교사들은 하나의 장로교 공의회로 연합하여 사역하고 하나의 장로교회 설립을 지향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선교부별로 선교지 분할에 합의하게 되죠. 미북 장로교는 서북지역과 서울, 그리고 미남 장로교는 서남지방, 캐나다 장로교는 동북지역, 호주 장로교는 남동지역을 맡게 되고 미북 감리교는 중부지역, 미남 감리교는 중부지역과 강원도를 맡게 되죠. 미북 장로교와 허주 장로교는 상호 합의에 따라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이남은 허주 선교부가 그리고 이북은 미북 장로교 선교부가 담당하게 되죠. 지리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신앙이 평안, 황해, 서울, 경상으로 이어지는 축을 형성하고 진보적인 신앙이 함경, 강원, 서울, 충청 전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해서 X자형으로 이루어지고 마치 균형이 잡힌 듯해 보이지만 당시의 교세는 에 서북세력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1942년 통계에서 전체 개신교인 수는 24만 5천 명이고 전국 장로교 세례교인 수는 11만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도 평안, 황해, 함경 지역의 장로교 세례교인 수는 7만4천5백여 명으로 전체 장로교인의 67%를 차지 거기에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서 불변하는 교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1960년 인구총국조사에 보면 해방 후부터 전쟁 끝나기까지 월남 기독교인 수는 7만에서 8만 명 이미 1947년에 이북신도 대표회의가 설립이 됐고 월남한 이북신도들의 정착을 지원하게 되죠 이북신도대표회의는 미 북장로교 성교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장로교계의 거대한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952년과 53년에는 무지역 이북노회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총회의 40%가 되는 총대권을 획득하게 되죠. 그러자 원래 남쪽에 있었던 기호장로교 세력은 관서장로교, 감리교 등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